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밤입니다 어, 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어, 그동안 들어야 될 강의가 너무 밀려 있어 가지고 <웃음> 이렇게 인사를 늦게 드렸습니다 어, 오늘 듣고 있던 강의 중에 법인세와 관련된 이제 세금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어, 뭐가 뚜껑 주택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 종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어, 종부세에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투자 물건에 대한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그걸 함께 오늘 조금 정리해서 나눠봐 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무뭐가 뭐가 뚜껑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까요? 라는 걸로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어, 종부세와 상관없는 물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낭패를 보는 일을 좀 많이 면할 수 있겠죠 어, 제가 거래를 했던 사례 중에 어, 재개발 지역 안에 그 나대지를 중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대지를 나대지를 어, 중계를 했는데 어, 이분이 처음이 나대지를 사시기 전에 그 앞에는 어떤 걸 했었냐면, 주택의 부속 토지를, 어, 하나를 처음에 어, 계약을 하려고 그때 이제 가계약금을 보냈었었습니다. 어, 근데 이분이 서울에 거의 뭐 지금 시세로 한 40억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이제 반포에 있는 어, 그런 아파트를 소유를, 1주택을 소유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1주택은, 어, 종부세도 그렇지만, 뭐, 이제 장기보유 그 특별공제라든지, 어, 그런 혜택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종부세도 적용되는 세율이 1주택과 2주택은 종부세 부과 세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 종부세 되는 과표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주택 세율이면 세금이 거의 두 배가 되니까 그걸 매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적용을 해서 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계약을 이제 다른 분께 계약을 양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물건으로 바꿔서 다른 투자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산은 어,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동안은 그렇게 서울처럼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많고 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부속 토지를 사면 종부세하고 뭐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사로 이제 토지를 사죠. 근데 해당 집이 종부세에 해당되면 아까처럼 종부세를 두배의 금액을 내게 되다 보니 어, 그때부터 제가 종부세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하게 됐었고 어, 그러면서 법인 강의를 듣다보니 종부세가 적용되는 것과 안되는 경우를 정리를 딱 해주셔서 강의를 어, 해주시는 걸 들어서 아 이건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어, 종부세에 상관없는 물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 첫째 먼저 상가를 놓고 보면요. 건물은 당연히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가니까. 주택이나뭐 토지에 대한 거하고 건물하고는 다르니까, 그죠? 근데 토지는 이제 별도 합산 그 토지로서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토지라도에. 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는 어, 재산세가 별도 이제 합산 과세되는 그런 토지죠. 그러다 보니 종부세에서 제외입니다. 도로는. 어, 재개발 지역에 어,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면서 그리고 부역 지정이 되고 난 후에 매수를 하더라도 어, 도로 부지는 사업용 토지죠 어, 사업용 토지고 어, 이러다 보니 주택수의 취득세에도 중간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양도할 때도 도로니까 주택수와 상관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이건 종부세 부과 안 되는 또 그런 별도합산 토지고 어,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토지 지득세도 중가가 안 되는 그런 사업용 토지고 이러다 보니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이제 공시지가가 보통 대지의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게 되죠. 어, 그렇지만 재개발 지역 안에 도로 매물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남을 위해서 내 땅을 내가 사용수익 안하고 공용으로 쓰도록 어, 이렇게 내놓은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혜택 정도를 이제 주는 거죠. 어, 아, 그리고, 전, 답, 임냐, 요런, 그, 어, 뭐 해당되는 토지는요, 당연히 주택분 정부세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어, 렇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게, 뭐, 초롱부동산은 재개발 입주권을 많이 중계를 하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멸실된 입주권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때가 꽤 있습니다. 멸실된 입주권은요, 멸실 후에 별도 합산 토지로 토지분 재산세가 이제 과세가 됩니다. 주택은 멸실되고 나면 재산세가 안 나오고 어, 토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주택분 종부세 과세에서는 제외가 되죠 멸실된 입주권도 멸실되기 전까지는 나옵니다 세금이 관리처분이 나서 그 이후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신분이 입주권이잖아요 근데 멸실이 안된 거는 그냥 주택 상태니까 어, 재산세가 주택분이 부과되는 동안에는 그게 나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제목에 짚어드린 것처럼 어, 뚜껑에 해당되는 거어 뚜껑이 뭐예요? 밥숟뭐밥 뚜껑 소 뚜껑도 아니고 웬 부동산의 뚜껑요? 이렇게도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내 땅이 아닌 어, 국유지라든지 뭐 시유지라든지 이런 그 그런 땅 위에 허가가 안난 그런 무허 가지 어,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89년 3월 29일 이전부터, 어, 이제, 그, 항공사진에, 어, 존치가 되어 있는, 어, 그런, 그, 집은 나오죠, 분양권이. 어, 그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일명 그냥, 어, 그, 대지권 지분이나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흔히 투자하면서 뚜껑이라고 표현들을 해요. 무허가 주택입니다. 남의 땅 위에 무허가 건물. 근데 그렇지만 해도 집이에요, 집. 이런 무허가 집안에 사람이 살고 계실 수도 있고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무허가 주택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한 이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용 이제 그 종부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무허가 뚜껑을 어디서 뭐한 아주 초기 진도에 그냥 한 천만 원짜리 샀습니다. 예를 들어, 피도 없는 거를. 근데 서울에 4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종부세 대상 주택입니다. 근데 지방에 그냥 재개발 뭐 나중에 뭐될 거라 해서 뭐가 어, 뚜껑을 한 천만 원 주고 샀어요. 얘가 어떻게 되냐고 해. 40억짜리 이게 종부세 세율이 두 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조심해야 될 그런 투자 물건이에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종부세에서 제외를 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면 종부세 1주택에 야무딱지게 뚜껑도 한 주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짚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도 쓰는 오피스텔이 있죠. 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안될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은 그냥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고에 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있는 경우 보통은 흔히 오피스텔을 건축물대장 제일 처음 나올 때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음. 보통은 그렇게 나오죠. 어, 근데 이제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 나온다 그럼 어떤 경우에 확실하게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겠습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나는 주거용으로 쓰겠습니다. 이러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겠죠. 그 외에도 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서고 있어서 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분으로 내고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주택분으로 재산세 부과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도 제외가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즘 뭐 한창 주택에서 제외되고 투자에 어떤 뭐좀 아직은 열려 있는 빈틈이라 할까요? 그런 게 규제의 빈틈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생활 숙박시설이 있는데 아마 조만간 여기도 촘촘하게 또 규제를 어, 틀을 세워서 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 어, 생숙 같은 경우에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 주택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를 합니다. 시금은 현재는 주택분재산세가 부과 안되고 있죠. 어, 근데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또 종부세가 부과되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아예 이제 법을 생수계는 전입도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걸로 법을 뭐 바꿔간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늘 또 대학원 수업을 이제 마치고 왔는데요. 어, 오늘은 경제학과에, 어, 부동산 경제학과에 그 부동산 실무, 그탁과 수업이죠. 저는 세무관리학과인데 경제학과의 수업을 어 4학점을 신청해서 두 과목을 듣고 있어요. 오늘 첫 수업을 대면 수업 첫 수업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웃음> 어 이렇게 배우는 그 속에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서 참 좋고요. 어 수업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어, 활기가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어, 제가 LBA 36기를 수료를 했었는데요 그 LBA 부산 지금 부산의 리 LBA 이래가지고 부산 지역을 책임을 지고 계신 정민호 교수님이 오늘 수업했던 그 지도 교수님이세요 열심히 배워서 그 배운 것도 유튜브에 아낌없이 어, 나눠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올리지만 늘 도움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겹기만 한건 아닌가요? 어, 다음 주에는 17일 날 졸업시험이 있어서 다음 주 일, 일주일 동안은 정말로 유튜브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험 마치고 편안한 모습으로 또 수업하고 배웠던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